안녕 페이스 아, 그러니까. 페 아? 빨리 가 빨리 다시 나이 스으러 갈래? 다아 나이 스으러 가자 그럼 뭐, 어, 크게 얘기해 잘, 잘 들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목소리 갑자기 다 듣고 있어 아다 듣고 있어 잘, 잘 <웃음> 자라 <웃음> 자, 이거 뭐 하나 해볼까? 아 이거 보자 닭살이 돋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닭도 닭살이 돋을까? 에? 나는 그렇게 생각 내가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줄게 음. 닭살이 돋는다라는 표현은 닭의 살을 표현한 거잖아 그렇지 사람이 닭살을 돋을 때 다, 닭의 살처럼 보여지잖아 그치 이해하지? 응. 이해하지 근데 닭은 원래 그 피부인 거야 입이 응. 그러니까 돋아져 있는 거지 닭살이 응. 어? 그럼 돋았네? 근데 진짜 그냥 재미없다 다음 거야. 문제로 갈까?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어제 우리 신과 함께 멤버들은 나, 가고, 왔, 가고 어, 왔는데 맞아 <웃음> 이런 비슷한 주제가 있어 튼색이 좀 불안해 어떤 <웃음> <웃음> 상황이 있다 내 상대가 너무 답답해 그래때 이런 말 쓰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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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야, 다시 그거 아니라고. 아, 아, 어, 어 이게 도시락 싸주가 그, 그, 말리는 거 얘는. 도시락 싸주고 다니면서 야, 먹으면서 들어 봐. 먹여 준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이 아... 약간 느낌이 상대를위해싸 주는 느낌이잖아. 도시락이. 아... 야, 너 진짜 내가 그럼 너차안될 거야. 너는 넌 <웃음> 진짜 답답. 이렇게 막 자기 먹는 게 웃긴 거잖아. 아... 아니,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민경 말이 아, 더 맞는 거 같아. 나, 나, 나. 약간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네. 약간 출장 말림. 출장만, 어, 출장 자기가 도국캄보아까지 아껴가면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근데 거. 뭐 나는 둘의 얘기가 그냥 성향의 차이도 느껴지는 게 형은 그만큼 남을 좀 챙겨주는 게더 약간 어, 우선시되는 사람인 거 같고, 뭐, 형은 이기적인 사람인 것. 어, 그런 뭐. 거같고 <웃음> <웃음> 자, 가재는 맞다고. 개 편이라던데. 너는 누구 편이야? 이게 질문이 자, 너무 이상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뭔 말이야? 잠깐 뭐라고? 이게 <웃음> 뭔가 <웃음> 싶은 게 맞는 <웃음> 건가 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호시야 다음 너가 응. 아 나야? 호시 형 뭔가 터치할것 같아 아아아 아, 아, 아. 호시는 호랑이를 참 좋아하는데 호랑이는 호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저게 호시가 저건 뭐야? 먹어볼까? 아, 아무... 어우 음. 한입거리 음 딜리셔스 근데... 아마 호시가 우잉 세븐틴을 통해서 처음으로 호랑이를 만나게 될것 같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랑은 네. 마지막이 될것 같고 그날 이후로 호랑이라고 안 하지... 아, 못 하지 않을까? 그냥 그날 될까? 이후로는 호시를 못 부르지 않을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데 어디 있다 오는 <웃음> 아... <웃음> 내가 봤을 때 용산 쪽인 것 같긴 한데 대기실. 대기실 아니야? 그니까 호시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음, 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우리끼리 뭐호시가대서아 호시 오늘 뭐 재밌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호시가 이렇게 왔어. 어 호랑이도 제말안모다는데그 호시는 어디서 아, 왔을까? 호시는 집에 있던 호시 호랑이 뭐. 뭐, 씨 약간... 들어오실게요. 기... 조금 있다가 저희가 <웃음> 그... 호랑이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시면될까요네 아, 아, 그...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아, 아 그냥 그럼 그런... 아직 아직 시간 있어요. 아직 시간 <웃음> 요 이거 드시면서 잠깐 아, 네.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 지금 오실게요. 아, 네. 지금 오실게요. 네. 지금 네. 오실 게요 네. <웃음> <웃음> 저기 그말 응. 하는 순간 슈아 씨가 화장을 지우고 응. 도겸이 형과 얘기를 아. <웃음> 끝내고 아, 지금 이제 채근을 얘기 이제 끝낸 거야? 슈아 고생했어 아. 아. <웃음> 도겸아 맛있겠다 도겸아 괜찮은 거지? 슈아 이랑 빨리 가 고생했어 도겸이 아니, 혈액형 뭐지? 형 아직도 혈액형으로 성격 파악하는 <웃음> <웃음> 이제 그 세대 아니지 아, 않나요? <웃음> 이제 그 세대 <웃음> 아니지 아니. 요즘 MBTI지. 이제 올라왔지 심발 올라왔고요. 나는 MBTI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원우야야 궁금한데 워렌 버핏도 요플레 뚜껑 활타 먹을까? 당연하지 왜냐면 <웃음>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요플레 뚜껑 활타 먹으면서 <웃음> HST 이러거든요. <웃음> 아 HST 너무 좋. 근데 이거는 약간 버르릇처럼활타 먹지 않아. 아니 나는 요플레 뚜껑 활타 먹거든. 어 그렇지. 나는 뭐 양념 치킨 남은 것도. 그, 당연히 활동하는 데 그건 다이어트못없더라넌 그만큼 그러잖아 너희들은 내가. 너 이식을 했으면 먹... 좋겠는데. <웃음> <넌 그냥 먹잖아. 웃음> 그렇게 먹는 걸로 닦아는 거야. 지금 내 타임 아니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순간이 그래, 그래. 순간 눈치 봐. 아. 본인의 그 어떤 다이어트 이미지를 잡고 싶은데.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준 눈치 봐서 막 숨어서 먹는데. 아, 아, 아, 아 근데 그가 한마디 했어. 여기서 먹든 화나시를 먹든 어차 먹는 거면 그냥 앞에서 먹어 야 앞에서 먹어서 아 치즈도가스 먹었으니까 소스를 어떻게 뿌린 것까지 바라면서 뭐라는데 <웃음> 내가 야떡 아 하나 주면 안 잡아 먹는데 호랑이는 왜 떡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내가 봤을 땐 탄수화물 중독이야 맞아고탄저 왜냐면 떡을 좋아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니까 밥에서 시작해서 빵에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거든 어 그치, 그치. 정말 떡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게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네, 그 끝까지 거야 간 끝까지 간거죠 어 끝까지 간 거야 그냥 근데 야냥자가면떡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잡먹 걱정만 누가 들었을까? 그 떡을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동화책 그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했던 거야. 아, 그 잠깐만. 사람이 떡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마 그 동화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않아? 동화 이름. 전래 그 호랑이와 음, 호랑이. 떠. 아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얘 근데 호랑이 담배 끊었대. 아, 아 이게 호흡법을 썼는데 들려나? 뭐야? 아, 아, 어, 아 뭐? 아 뭐? 폭식? 폭식? 뭐 호흡법을 뭐 하세요? 생경막 좀 들어 올렸냐? <웃음> <웃음> 어디서 봤어? <웃음> 이게 평소에 못 얘기하는 유직한 척이야 <웃음> 역시나 우지 형은 저 자리에 가면 목부터 빨개지는 거는 여전히 해 <웃음> 우지 입을 <이불> 덮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네 얘기 아니야 이번에는 긴장하지 말고 너나 <웃음> 어, 읽어줘 <웃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벌써 이지 <웃음> 위가 차가울까? 아래가 차가울까? <웃음> 내가 보기에는 아래가 좀더 차가울 것 같아 어른들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못 말이지 찬물도 위아래가 물?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찬물이야 근데 위와 아래인 거지 아니 그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는 아, 찬물... 시원한 물이 이렇게 아니, 쉽게 때문에... 구해질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윗사람부터 시원한 물을 먼저 마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거 같이. 그 순서대로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았을까? 다음, 다음, 다음 주제야 이거? 어, 다음 주세요. 주제,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카트라이더를 잘하면 운전도 잘할까? 솔직히 초등학교 때이 고민 한 번씩 해봤어, 안 했어? 했어? 난 해봤는데. 근데 우지 형이 아직 면허가 없긴 하잖아. <웃음> 어. 근데 우지 형이 카트라이더도 잘하더라고, 잘해. 카트라이더 아, 잘해. 게임에서는 카트라이더 잘해. 잘해. 어. 그렇게 운전하면 두번 다시 만날 수가 없지. 사실. <웃음> 음, 게임에서 잘한다고 현실에서 잘하면. 원영은 트랜디션이 좋겠지, 그럼 인상이. 우지 형은 상해 못 한다는 걸 이제 인정하겠지. 아 근데 나 살짝 못하더라고. <웃음> 나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무지이가 어, 나랑 같이 게임을 한번 했었어. 어, 근데, 근데. 오버엑지를 시계를 아. 게임을 했었는데, 네네. 정말 같이 하기 싫었거든? 왜냐하면, 한 캐릭터만 해. 아, 한 캐릭터만 아, 캐릭터 그게 그게, 진짜, 진짜 이게, 그게 팀워크 게임이라. 유동적으로 바꿔주면서 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그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 어 캐릭터가 진짜 많아. 막30 가지가 돼. 아한 가지만 해. 아저 똥꼬집이, 똥꼬집이. 어 근데 어 저, 저, 저 똥꼬집. 근데 어 저똥꼬집이 어 약간 아 인생을 좀 고립돼서 살아. 해외 나가서 아안 나간다고 하잖아. 어. 솔직히 나 가고 싶어. 조금만. 근데 <웃음> 잘 자기가 잘 지켜낸, 해. 지켜낸 이미지 때문에 집 <웃음> 앞도 못 나가. 애써 창문 밖을 바라보고아 <웃음> 날씨 아, 아, 아, 재밌나? 창문 막 열어보면서. 밖에 아 수영장 풀 보면서. 아형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별로 안 나가고 싶어. <웃음> 단톡방에 사진 올라온 거, 놀러 간거 계속... 아, 인생이 몰입이래... 아, 진짜 이 아, <웃음> 아, 아... 좋다... 아, 아, 약간 이번... 이트는 이거는... 이는데아는밌었다야이번에 이거는... 이거는... 이뭐는데라는이도안이는이거잖아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미지가과는이는이거든과거는캐릭터이잘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번 이거 <웃음> 아예. <웃음> 자. 근데 이거 낭송 번호 니가 요즘에 진짜 좋다. 어, 서단계 3 년이면 네. 풍어를 읊는다는데그 서단계는 견종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좀 똑똑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래도 진돗개 쪽이 이제 않았을까? 어. 아 근데 그건 좀 편견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어. 약간 이걸 민규에 접목을 시켜보면. <웃음> 연예인도 3년이면 자랑을 한다라는 거지. 아. 운동도 3년이면 3년이 자랑한다. 그렇지! 자랑한다.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 너무한 거 아니야? 대체 이런은을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이 형은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만족했어. 카페에서 이렇게 구성화 쓰면서. 야, 그 강아지는 견적이 그거야. 견종이 내 풍월인 거지 그런, 그런 개가 있어? 풍월 개잖아 <목소리> 편차 없이 편차 없이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인맥이 넓은 사람들을 발이 넓다라고 하잖아 아. 그 사람들은 진짜로 발이 <목소리> 넓을까? <목소리> 몇 센티나 될까? 인맥이 넓은 사람은 승관이 민규 정도인데 야 누가 더 넓냐 발볼 <목소리> 민규가 <목소리> 더 넓다 민규가 넓어? 민가임맥는네아 역시 근데 내가 발볼이 진짜 넓거든 너 임맥 진짜 좋잖아 너 생각보다 많아 다양해 그래? 어 그래! <웃음> 아 좋았다, 아, 좋았다. <목소리도> 물티슈는 물이 본체일까 티슈가 본체일까? 아무래도 나는, 근데 물티슈니까 아무래도 아니, 티슈가, 티슈가 뭐 주체인 거지 왜냐 물이 주체였으면 티슈물이었겠지 어. 아니지 그럴 거면은 물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티슈는 새로 생긴 거 그럼 민규킴이냐? 민규킴이 확정될 때가 끔될 때가 있지 약간 이때 좀 재밌는 게나왔어요 승관이 그러니까. 좀나 봤어 승관이는 너턱 아, 잡는다 턱 잡다 지금 아야 지금 기뻐 자기 자기 얘기로 지금 주체가 왔잖아 맞잖아. 그래서 조금 기쁜데 얘기를 하지 말자 일단 그런 거봐 그런 거저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캐럿들도 저런 거안 좋아해 이번 진짜 언제까지 이거 엄지 마술 아, 조명이 너무 좋아 우리 집 조명도 이랬으면 좋겠다. Let's go. 야 이건 질문이 아닌데 <웃음> <웃음> <잠깐만> 질문이 아닌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는, 이거는 <웃음> 여기서 현석열이 말을 하고 있어요 <웃음> 야 본심이 나왔는데 이 종이가 김현섭 <웃음> 그 사람을, <웃음> <이> 사람을 <웃음> 말해준다 종이가 <자>. 말하는 PD님이 <웃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데 대학은 철이래 요즘 맛있겠다. <웃음> 어쩌라고 <와. 웃음> 가위 바위 보 중에 뭘 내야 승률이 가장 높을까? 나는 솔직히 주먹이라고 봐. <웃음> 내가 빠낼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난, 난 이렇게 생각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져. 그러니까 과감하게 필 수도 없고, 과감하게 잡을 어. 수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음> 아, 좋았다. 아, 맞아. 아, 아, 아, 아, 좋았다. 약간 갑자기 아, 팔이. 이렇게 때서이 비슷한 거이렇기 아, 아, 때문에 렇을 내야 되는 거 해서 서 이렇게 했을 때졌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이고게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서이이거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프 g <웃음> o 아 n g to take it. I'm g o 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프지. 아프지. 아무래도 아프지. 아프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 그럼 발 있는 말은 멀리나 갈까? 천리면 뭐 어디까지 가는 거 o i n 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다른 파트인데 눈물은 많지만 끝까지 자기 파트를 쓰려고 눈물은 많지만 지금까지 하는 <웃음> 이게 너무 시, 너무 아니, 싫은 아니, 거야. 아니, 아, 이게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싫어 아니, 그냥 지나가 좀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눈물은 많지만 나도 잡아주세요. 그거 뒤에서 얘기 때 카메라 분님한테 저 조금 더 길게 할거 끝까지 봐주시라고. 아, 그거 알지 그 원우 형 생일 축하 이제 우리 위버스의 이제 그 자기 나름의 유머라고 전원우 할까 원이 1이잖아전원 과로 일우생 1하고 괄호 1 축하해 전원우 생일 축하해 야너 그래도 그철액킹 가지고 뭐라는 거야? 아, 나는 가끔 진짜 디노가 위버스나 이런데 글 올릴 때 진짜 우리 아버지 보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은 디노가 승괄한테 인스타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는데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 진짜 디노, 그건 아니, 그건 진짜 진짜 하지 마. 똑똑한 거지. 넌 진짜 시작하지 마. 진짜. 네. 알겠지? 근데 그거 알지. 덤벤. 눈 물결 눈 눈숨이 띠는 표이 보인다? 음. 어 맞아 맞아. 띠도 <놀람> 그 치고 있는 그 아, 느낌이 진짜. 보여. 근데 어. 네. 해지 <웃음> <또 잠깐 나왔대. 웃음> <웃음> 마. 이 잠깐 나. 치마어좀도와해 줘. 파 씨세. 아니 눈물은 만치마.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이제 결과 발표야? 아 제발. 아나 아, 솔직히 이번에 진짜 난다. 나도 이번에 날거같 나도 날거 아, 같아. 같아.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나 이번에 <웃음> <진짜> 잘했어. <웃음> 이번에 불면증로 제발. 제발 또 한번 같이 남자. 아 제발 아, 불면증로 제발. 야, 여기서 나랑 끝난 끝나, 같이 끝난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왔어. 간나 집에 가는 좋아. 길에 너무 딱 좋지 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두명째등데 어, 그냥이랑. 저녁증 등기. 1등이 있다. 근데 1등, 3등, 4등이 살줄잔 사람보다 평온한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서. 평온해야 되는 거 그렇지? 오 오와! 나? 이게 불면제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 아, 어이 없네 진짜로 우지형 불면제로 남자 탈출률 제로인데? 아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잘했는데? 여기 6명 남았는데 3명 부르고 그 사람이 탈락자인지 퇴근자인지 얘기해주면 안 아, 되나? 셋으로? 어. 첫 번째 그룹? 혹시 미개 쓰는 거야아 잠깐만 우리, 우리 ]다. 다 우리 다제들 아니, 아니야 순바 나와 맛있는 퇴근이요 내가 우리다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잖아 우리가 잖아 우리가 잖아나몇이에요 어? 나 1등이에요? 후퍽 1 계속... 어. 알려주는... 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봐 공부만 알려주고 가자. 알려주고 알려주 알려줄까? 분 동안 계속 이걸 또 알려줘서 어떻게 한다고?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네,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만드는 거야 계속. <웃음> 그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웃음> 아왜계이 템포야? 이 템포를 유지하는 거야 3분 동안. <웃음> 이걸 계속 유지했거든. <웃음> 와 이거였어. 수고했습니다. 다음 잘한다. 판. 아 이것 쓴다. 다음 <웃음> 판. <받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웃음> 아 불면제로 재밌긴 한데 탈출을 못 하네. 우리 아, 작년에도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원우 형 빼고. 이번에 원가 여기 있었고 이번에 다시 영나이순. 나 이거 구성원에서 봤어. 나도 봤어. 봤는데 이게 뭔가 했어. 이거 뭐하는 거지? 시엠 그럼 시엠송 이렇게 한다고? 내가 잘못 살. 이거 한번 맥 한번 가볼게. 이거 어렵다. 약간 낭송 낭송 스타일이야. 아, 낭송 어, 낭송 스타일 해도 되고 얘 가볍게. 원래 본 멜로디가 나오면 안 되게 하기. 가겠습니다. <웃음>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 장, 맛있다.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땡! 빠라빠빠빠. 어, 근데 핑면 맛있겠다. 어, 핑면 먹고 싶다. 제목. <웃음> <웃음> 제목. 쇼. 쇼곱하기 쇼는 쇼.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쇼.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쇼.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쇼. 하니 발 냄새가 나는데? 윤기야 어떻게? 살려 봐봐. 어 근데 어떻게 살리냐 이거? 아 좋은데? 아 약간 약간 약간 풀 스타일로 가는구나. 합격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에 <웃음> 가상 잘안 나오시네요 야너 잘하 아 그냥 원래 불면제로가 한 3라운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 다들 포기상태로 넘어와 그리고 저기 온전 불면제로 끝나면 그렇게 필요하다 야, 발바닥 치는 소리랑 들여볼래? 그 그래? 발바닥을 때려보겠습니다 <웃음> 스네이트 칠게요. 네잘 하나, 슬레이트 칠게요. 하나, 둘, 셋. 아나 아, 호흡법 망했어. 아 맞다 호흡법. 아나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유, 안 돼. 유지가 안 돼. <웃음> 유지가 안 돼. 아, 주무시네. 언제 주무시고 계셨어? 그냥 또... 이거 네가 급발진하면 진짜 웃기겠다. 군무원지영 합격은 에듀비.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빌 에듀빌 아, 근데 이거 살리기 어렵다 아 약간 여기서부터 살짝 망한 것같아 어떻게 해? 승관이의 핸드폰을 열어보겠습니다 패턴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패턴 내가 알아 어 진짜? 오, 가보, 가보. 네, 가봐. 패턴이 풀렸습니다. 오, 날씨, 날씨, 날씨. 순간 씨의, 순간 씨의, 하이어 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비는 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아야, 쿵, 쿵, 쿵, 쿵, 쿵. 이거 괜찮은가? 어, 괜찮아요. 들어가자, <웃음> 들어가자. 이거 이거 읽어도 된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명호랑도 톡을 했네. 그러니까 명호 형이랑도 하고. 그게, 어, 이거 게 보이네? 이거 누구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죠? 이거? 아 이모, 씨, 이거. 이모 씨 누구입니까? 이거 누구죠? 이모 씨 누구죠? 이 m 씨 미쳤나봐. to play. I'm going to play. I'm g 안 풀렸어? to p 봐 a y I'm going to 어? <웃음> <웃음> 쟤 부르고 있어 쟤 부르고 있어 지금 <웃음> 우리 민규 형 우리 우리 빅질 할래? 아 오케이 어,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아나 이거 때이 진짜 좋아하는데 그 인기가 MC돼가지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 인기가 MC댄 무대 어랩툰 <웃음> <랩톤> 어쩔 거야 야 <웃음> 근데 여기다 지, 지,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음... <웃음> 아, 민규 이때 아무 연습 한거해야난다아너 그때 인스타에 저거 했었어? 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치 아우 아우 아우 아치아치 이댓 이이 브이앱 보고 민규 입덕 했대 어. 족귀여? 일어났는데 자 일어났는데 앞머리는 왜 정리가 되어있죠? 내가 본 민규가 일어났을 때 머리는 저렇지 않거든 <웃음> 민규의 셀프카메라 민규 갈... 데뷔초, 데뷔초. 어. 와와 민규 아안 늙었다 똑같다 어. 더것 <웃음> 이때가 더 늙은 거 같은데? 이때가 더 늙은 거 같대 아 좋다 민규 형 4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 다시 남자. <웃음> 와 멤버들 ASMR, ASMR로 덕질하기 재밌네. 그러니까 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세다. 예, 진짜 세. 너는 크게 안떨어 그러니까 나 해라. 이미 이미 니거 네 웃으면서 아나 망했다 이러고 있어 와. 일단 남은 저 이걸로 시작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아 재밌네 남아 있는 게 재밌네. 어, 나 여기까지 와, 안 남아 있었거든. 이거 진짜 힘들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 너, 힘들 것 같아. 와 세븐틴 팀 있다. 세븐틴 팀. 어. 어, 이거볼까? 그 그니까? 그니까? 15년도 우리 데뷔 쳤대 어, 우지 영 폭풍 애교 시절 아 좋다 와 어, 더 진짜로 그 시절 더쇼와 핑크머리야 와 핑크머리 와. <웃음> 아 근데 이제 애교는 별로 재미없고 근데 우지 영 옛날엔 좀 데뷔 전에 많은 시도를 했었잖아 우지 형이 어. 이거 했을 때 진짜 좋았어 믹스테이 <웃음> <웃음> 아, 아. 와 와우 아, 와 진짜 오랜이다 이거 정말. 아, 네. 와 우지 아 오케이 립니다아 잠깐만 호시 형걸좀 아, 제대로 음. 뽑아야 돼아 오늘 호흡법을 해봤는데 안될것 같아 어떻게 해 안돼, 걔는 안 돼, 안 돼. 오랜만에 믹스테이프 데뷔전 랩 들어보실까 봐야 그거 진짜 오랜만이더라 참 그때는 또... 포지션이 참 없다 세븐틴 진짜 아 호시 같은 캐릭터가 뭔가 부끄러워할 만한 재미는 없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없어 어. 아 진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하... 떠오른다 <웃음> <웃음> 권순영 이응수는 일이야 남양주다 남양주 <웃음> 데뷔 전에 오, 저,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내가 보여주기 위해 아뭐 괜찮은 거 없네 자자 그냥 자자, 야 버논이가 일격 필살 하자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뭐야? 모짜렐라 <웃음> <웃음> 이런, 이런 걸로 가야 돼 오지금 아, 좋다 호시야 도 KT에서 고소도하겠다면서 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즘 구리 <굴이> 제철이라며? <웃음> 권순영 얼굴 배굴 재미가 없는 거지, 커튼하고 아, 거 빨라, 아쉽다 아, 아, 이것도 다 재량이야 그냥 그래, 예정 있어, 결과 많이 따지지 김윤규는 김 이상이 없어 이냥갈때 됐지 나 호흡법 망했어 나도 호흡법 망했어? 오히려 처음부터 나는 계속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웃음> 난 진짜 몰라? 진짜, 처음부터 이미 올라가 있는 거지, 계속 <웃음> 네 1등 13 촬영팀 <웃음> 어? 퇴근이래 촬영팀 뭐. 퇴근이야? 저분 심장이 뛰고 있긴 한가? <웃음> 아, 감독님 웃고 계셔. 와, 민규야, 남아야겠다. 퇴근자. <웃음> 3분의 2잖아. 아니, 너무 바라면 안 돼. 아, 번호다! 와. 우리, 우리 그, 가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하나님 살린다, 진짜. 불면제로 뽀얀, 뽀얀. 어디서 많이 받아분입니다 <봤단>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웃음> 슬레이팅 알아서 잘 쳐놓을게요. 와, 진짜 퇴근이야? 아, 진짜 다 가시네. 호시의 불면제로 시즌2! 네, 벌써 4라운드. 아, 이렇게 우승후보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야! 아 정말 이렇게 또 소감을 또 이렇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작년 시즌 우승자인 우리 우승, <웃음> <웃음> 우승 씨네아 이렇게 또 사람들까지 <웃음> 진출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아네 감개무량합니다. 그래. 2년 연속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된거 우승하시겠다는 아예 아예 여기서 빨라 제발 진짜. 불면제로 와이 악연을 <웃음> 뜯어버릴 겁니다. <웃음> <아니>, 불면제로 <불면지러 웃음> 쓰리 안할 거예요. 아, 이렇게 결승까지 네. 네. 아주 정말 대단하고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또 우승 후보까지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저는 굉장히 제가 애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웃음> 네. 우승... 제가 여기서 이겨도 약간 애매하고 네. 저도 애매하고 우회하고. 그냥 애매해요 <웃음> 이거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요 <웃음> 네, 네. 결과물까지 그냥 가볼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애매해요 네. 아유, 애매한 간... 우리 민규와 네. 우승을 꼭안 하겠다는 우리 우지 자, <웃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불면제로 시즌 2 4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 시작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진짜 잘 거야 나. 아, 와, 야,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웃음> 아, 야, 이거는 뭐, 야, 너무 잘 익었다. 음, 음, 음, 아, 음, 덜 익었는데 맛있어 는데 맛있어. 아, 음. 아이씨. <웃음> 조용히 좀 먹어라 조용히 좀 짭, 짭, 대지 말고 <웃음> <웃음> 이제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말았고요 자, 밥을 한번 먹 짭, 짭, 짭, 짭, 짭, 짭, 짭, 짭, 아, 음. 국물. 음. 진짜 너무했다. 진짜. 아. 와. 아, 아 맛있네요. 아 음. 진짜 너무했다. 아, 와. 와. 야, 이거 뭐야? 야 짜릿했어. 이제 키가 고문이 키가... 된다. 자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서로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 씨 어떠세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기분이 뭔가 묘해요 그렇죠 우승은 조 조금... 자신 있습니다 우승.. 우승이 자신?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제짜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 강한 이번에 자신감 있는 우주 씨 이거 진짜 안 됐으면은 불면제 3는 제가 진짜 두발 벗고 막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여 주시죠 씨, 참 진해 올드하다 <웃음> <웃음> 지금 나, 옛한 15년 전 일요일 저녁 저녁이, 저녁이, 어각났어녁이 저녁이, 저녁이, 저녁이, 저이라고이저이저이 저녁이, 라이이이 맛있게 드세요. 불면제로는 <웃음> <웃음> <웃음> 야 우지다야. 진짜? 아, 진짜 제가 불면제로 쓰리 막을 겁니다. 진짜로. 아니 왜? 진짜 잘했는데. 불 꺼주시나요? 어, 갈게요. 여러분 불면제로 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Oh. Wow.